네, 수연팀. 안녕하세요. 수영팀. 안녕하세요. 수영팀입니다. 네, 이번에 FML 이제 응원법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네. 아 저희가 사실 이번 응원법은 그냥 뭐 FML, 이 노래가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딱, 즐길 때 네. 즐겨주시고 또 따라 부르실 때 그냥 편하게 따라 부르시라고 맞아요, 맞아요. 인트로랑 아우트로만 저희 멤버들 전원 이름 빼고는 다 여러분 자유롭게 노시네. 네. 정한 게 네. 없어요. 네. 다 자유롭게. 이런 또 음악법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존재 안돼 근데.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바로 한번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Let's go. 음악, Let's go. 주세요. Let's go. 음악 주세요. Go. 최승철, 윤정한, 홍지수, 문준휘, 권순영, 전원두 이지훈. 17. 에, 에, 에. 제게 지금요 남은 놈르셔도되고 자유롭게 uh, I'm e n j o i n g g a c a n k o g a o go i n i e o t r m t i n t o r n I'm e n i t o m o i 점점 혼자서 꾸는 꿈 이젠 너무나 지겨워 그만두고 싶어 나에게 어제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싶지 않나 돼도 않는 다짐을 해봐도 바보 같은 내 모습이 심장 n t 줄사 i t of monkey's <목소리> 이제 나는 나를 찾고 싶어 <목소리> 이창 최한솔 우승관 이성민 김민규 서명호 이지훈 전원우 원수녀 운준이 홍지수 윤정한 최승철 <목소리> 이제 나 나를 찾고 싶어 진짜, 즐겨주세요, 네. 여러분. 즐겨주세요. 네,